어, 스테이킹, 크립토닷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킹을 저도 직접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궁금해서, 실제로 스테이킹 하면은 이득이 될까? 어, 궁금해서 스테이킹 받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하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 실제로 뭐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뭐, 크립토닷컴에 스테이킹 해라. 뭐, 이런 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데, 어... 지금 제가 최초에 1577개를 받았어요. 어, 그래서 매일, 매일 0.021개씩 그 스테이킹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이자율은 자기가 그이 크리스닷컴 코인이 있어요. 시아로 토큰이 있어요. 시아로 c 아로 토큰을 더 많이 스테이킹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 가산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하지 않고, 어, 아로는 따로 그냥 스테이킹 받고, 어, 순수하게 그냥 소프트 스테이킹. 이거는 예치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자유롭게 그냥 소프트 스테킹은 넣다 뺐다 자유롭게 자유입출금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받았던 물량이 1,577개. 네. 그래서 이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지금은 네. 1,577이라는 숫자는 안 바뀌었는데 소수점 개수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0. 0.5개 정도? 0.5개, 리플 0.5개가 늘어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킹은 20일차 어, 20일차. 네. 스테이킹 한 21차 정도 되네요. 3일날 박았으니까 딱 21차 됐네요. 21차. 스테이킹 21차에 리플 0.5개. 리플 0.5개. 네. 1500, 1577개를 박아서 네. 리플 0.5개를 20일 만에 받았네요. 네. 그니까 러 한, 한, 한, 달 정도 있으면한달 정도 있으면 리플 한개를 받겠네요. 그쵸? 네. 이거는 근데 워낙 수량이 적어서 뭐, 그, 별로 티가 안날 텐데, 만약에 막 수량이 막 억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존버하는 것보다 확실히 메리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미한 개수 증가.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져서 원래는 38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제자그 리플 평가 자산이 380불 네. 아 380불이 아니고 330불 네. 그래서 마이너스 50불이 지금 평가 절하됐습니다 한달 이자로 치면 몇 프로인가 한달 이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저거는 근데 이자율이 최고로 낮은 상품이에요 제가 한 거는 만약 에 기간 설정 해두고 아니면 그 CRO 토큰, 이 거래소 토큰 같이 스테이킹하면 은 최대 이자율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저는 최저 기준으로 한 거예요 1577에 지금은 0.5개가 늘어났고 20일 만에 그쵸?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를 준거냐 어, 일화를 해보면은 엑셀이 유독 느려 우리 컴퓨터에 이거 계산하는데? 0.025개씩이네요 그니까 러 리플 1577개일 때 0.025개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은 어, 리플 1개당 1일 이자는 얼마일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우 너무 미미해서 어.. 저렇게 나오면 내가 좀 그런데 네. 대략적으로 리플 한 개당 이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한 0.000 <웃음> 아 심하다. 만약에 리플이 내가 리플이 막 10만개가 있어, 100만개라고 해봅시다. 리플 100만개, 100만개가 있으면은 어... 하루에 리플 15개가 리플 이자가 이 나오는 거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자율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하루에 나오는 그 리플이 0.000015개다 거의 사토시 수준이네요 그쵸 네. 이거 말고도 스테이킹 상품 많아요 네. 이거는 제일 낮은 상품을 제가 본 거고 네. 왜냐면 소프트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어, 가장 낮은 자유도의 높은 자유도의 상품이라서 이거. 네. 소프트 스테이킹 그래서 어, 수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 r 로 스테이킹 따라서 다르고 요거는 어, 각자 뭐 사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